사람여인자자 <웃음> 간다지 자, 자, <웃음> 일편 당신들 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웃음> <웃음> <웃음> 전당한다. 렛츠고. 미스터 트로트 탑텐이 그동안 감춰두었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지난 미스터 트로트 탑텐 결정전에서 탑텐으로 결정된 나상도 최혁진, 최수호, 박지현. 송민준, 진욱, 진혜성, 안성훈, 송도현, 박성호는 모처럼의 힐링타임을 가지며 MC 붐이 진행하에 게임과 노래로 특별한 하루를 보냈는데요. 탑1들은 오디션의 무게에서 잠시 벗어나 그동안 보여주지 않던 예능감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지금부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제목을 맞춰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육야 아 육동. 쓰리. 승구 꽃바람 여인. 꽃바람 여인. <웃음> 자, 자. 승. 다시 한번 발음 잘해. 오승구유유 아, 유. 유안 돼. 유안 돼. 문제. 형한테 아, 얘기해. 어. 내가 내가 얘기해. <웃음> 문제. 짐성! 어, 떡! 떡! 짐성이라고 그랬어요. 짐성. 안 됩니다. 아, 아, 아, 아. 육떡! 조황조. 아. 고맙소. 아. 고. 맙. 소. 조황조요? <웃음> 조. 황. 조. 소 성대모사 가능합니까? 쓰리. 요하 음. 그리워 한다시 춤을추었네 남자를 다음 단어 <웃음> 당신 육동 육동 시작. 사랑해요 당신을 당신 사랑하는 당신은 사랑받기 어려는 사람 동반자. 당신은 바보야. 당신이 하이. 좋아. 사랑해요 당신을 얼마나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일편 당신들래요. 어? 어? 두 잠수가 들었는 너무 비슷해서. 안할수 아! 없는 음. 당신. 당신 사랑하는 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웃음> 감성, 감성이 <감수로이> 풍부한 친구입니다. <웃음> 첫 번째 제시어. 저 번째 제시어. 어머니. 어머님도 울었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말해봐 3! <웃음> 어 어머니 야! Yeah. Yeah. 진혜성 앞으로 주세요 자 쳐도... 진혜성 버전의 샘핀 큰각있게 그렇지 무섭다 간다 간다 <웃음> <웃음> 나는 홈핀 <홈피. 웃음> <웃음> 뭐야? 간다 간다! 나가! 나는 험핑, 나는 험핑, 나는 험핑. 차차차 차! 안성훈 단독, 안성훈 단독, 안성훈 단독, 나이트 나이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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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하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뭐 <목소리> 오! 어 춤을 허 어허 어렛어 고. 어허 어허 어허 오! 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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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나가다나다 오도 타기. 아니멋이로 조건은 맛이 아니라 멋이지요 아아 아아 곱 땅에 금수강산에 대대손손을 유용한 인도 많아 로지가터잡으지 방광치는백장왕성이모 신라대왕, 추격지